아홉 번째 이야기, 윌리엄스 대 윌리엄 2014년 초 행사건으로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의 매니저가 미스터 윌리엄스는 드라마 녹화 중이라 갈 수가 없다는 답을 우리 스태프에게 보내왔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자살을 했다. 그가 연기한 작품들의 주제가 대부분 가족이나 교육과 같이 따뜻한 것들이어서 충격이 컸다. 그가 죽은 이유가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최근 그의 부인이 밝힌 진짜 자살 원인은 치매였다. 치매는 사물과 사람들의 이름, 마지막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무서운 병이다. 그는 치매로 겉사람만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사람마저 무너지고 있었다. 아마도 연기자로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당시 그는 절망을 이겨낼 만한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2006년 돌연 종신직인 대법관을 그만두었다. 이유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치매 환자인 남편은 아내를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여성 치매 환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누가 봐도 사춘기 소년처럼 행복해 보였다. 샌드라는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놀아주고 시간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축복받은 나의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법관이나 누군가의 아내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정체성을 축복받은 나의 삶이라고 정의했고 그 믿음을 따라 당당히 그리고 조용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 과연 샌드라가 말한 축복받은 나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 대답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우선 우리 교회에 나오던 청년 한 명을 소개하겠다 한국에 와서 수년 전 난민 신청을 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던 윌리엄이라는 이집트 청년이 있었다.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이집트에서 무슬림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많은 구타를 당했다. 그의 온몸은 터지고 꿰맨 상처로 가득했다. 무슬림으로 개종하라는 협박에도 청년은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윌리엄을 칼로 찔렀고 점점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선포했고 한국에서도 늘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는 피자를 만들 줄 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로비에서 피자를 팔아보아라 하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피자를 만들 수 있도록 기계를 마련해 주었고 그는 열심히 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위해 열심히 피자를 사주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의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었고 그는 당장 수술을 해야만 했다. 게다가 비자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윌리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축복받은 자신의 삶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한 감사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행동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구보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그를 초청해 난민 신청을 받아주었고, 네덜란드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미식가들이 찾아오는 최고급 식당에 취직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장 수술도 받아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지금 윌리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여기서 미국의 윌리엄스와 이집트의 윌리엄, 두 사람의 생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먼저 미국의 윌리엄스는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 비록 노년의 초입에 치매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크게 발병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이 오기 전에 두려움에 삼켜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혼자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억을 하든 못하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다. 로빈 윌리엄스도 타고난 끼와 연기력이 있었어도 누군가 그를 발견해주고 키워주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를 끊임없이 좋아해 주었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팬들이 있었다. 누구라도 로빈 윌리엄스처럼 부자든 아니든 인생이 감사가 아니면 결말은 불행하고 비참하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감사에 있다. 감사가 최고의 가정 교육이요, 학교 교육이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샌드라나 이집트의 윌리엄이나 자신의 삶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정의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광산의 보물처럼 어디에든 찾으면 있는 감사를 매일 한두 가지씩 당신 주변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그렇게 찾아도 숨바꼭질하며 나타나지 않았던 행복이 어느 날 매직처럼 자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 또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축복받은 것들이 많다 당신은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축복받은 나의 삶이라고 선포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보자 오늘의 위로엽서 감사하는 삶은 당신과 당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찾아보세요.